지금 현재 밑에 부분에 이 부분을 안나 있어요. 그 요거 연결하는 부위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오늘 커트 손님은 이 밑에 좀 그레나루 쪽이 숱이 많지 않네요. 그 어떻게 머리를 잘라야 깔끔하게 연결이 될지 보고 예, 한번 또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좀 깔끔해지셨죠 자 이제 뒤로 왔는데요 정리를 하듯이 깔끔하게 자르면서 밑에 부분이 숱이 없는 부분을 어, 윗부분하고 연결하는 것을 좀 알려드렸고 뒷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 지금 현재 밑에 부분에 이부분을 안나 있어요 그 요거 연결하는 부위를 좀 보여 드릴게요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짝짝짝짝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맨날 똑같아요. 클리퍼로 하나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하나 똑같아요. 약간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지 가이드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밑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하는 커트 기법은 그래요. 블랙형이 자 보세요. 이렇게 쭉 위로 살살 올려주시는데 45도로 이 밑에 45도로 딱그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대신 위에서는 여기 닿지 않아요. 밑에 부분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위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로. 자, 윗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잡혔다 싶을 때이 밑에 부분 끝에를 살살 걷어낸다는 듯이 이렇게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이거 금방금방 이렇게 가이지를 좀 깔끔하게 천천히 어좀 빠르게 정리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라인을 정리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윗부분에 이렇게 숱이 약간 뭉쳐있다 싶으면 맨 위에 부분을 살짝 걷어내시고 중간을 질감 처리를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게 가볍게 훨씬 더 이어지는 게 아주 깔끔하게 이어지죠. 이렇게 좋아보이고 그리고 나서 밑에 라인을 살짝 정리만 해 주신다면 오늘 커트는이 밑에 부분들의 어떤 처리하는 부분을 좀 보여 드리는게 되겠죠 이렇게 밑에 라인을 살짝 정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렇게 뭐 완전히 윗머리까지 바싹 자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좀 너무 이렇게 윗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자르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윗부분 같은 경우는 좀 들어서 정리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끝에만 쳐주시면 어 되죠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들어서 얘가 삐져나오는 부분들만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끝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정리해 주시면 깔끔한 머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머리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옆뒤 라인은 이렇게 자른다 생각하시고 한번 잘 따라해보세요. 자오늘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블랙형이었습니다. 화이팅! 누안네 <웃음> 화이팅!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